제가 고3때였네요. 지금이나 그때나 내신 중요한 것은 다 아시죠?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생물 선생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학문이 답이 문제를 내어주셨답니다.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.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상황 말이죠. 머리를 쥐어짜고 짜서 맞춰보겠다는 욕심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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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부모님이 경상토분이라서 똥구멍이라고 하질 않는데 이미는 정확히 통하잖아요. 그건 사투리라서 안 된다. 곤란하지. 이건 생물시험이지 국어시험은 아니잖아요. 그건 안 돼. 결국은 항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줬답니다. 친구들이 쓴 틀린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. 똥꾸녁 똥꾸녁 똥구멍, 똥꾸녕, 똥꾸녕 등 그런데 틀린애중에한 명은 항의해보지도 못하고 쓰 t g 만 지었는데 그 친구가 쓴 답은? 답은 똥꼬 <웃음>